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배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리티가 <웃음> 맨날 꺽지 쏘가리 이런거 잡다가 간만에 배스를 잡으러 왔는데 여기는 일단 공지천입니다 공지천 강원도 춘천 공지천이고요 여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물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쫄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배스 큰 녀석들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아 이거 어디로 가야 이큰 베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나 고민이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베스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트! 와, 히트! 와 자, 바로 베스가 히트해 줍니다. 아, 사이즈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. 어, 애기 사이즈야, 애기. 사이즈. 오, 오 떨어졌어, 떨어졌어. 자, 애기 사이즈에 베스가 올라왔습니다. 이야, 이제 입지를 해주시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와, 베스입니다, 베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배스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야, 아까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배스가 올라오셨네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.